자 파일 뉴 하시고요 일단 파트로 들어오시면 되겠죠 뭐 카티아 게플레이트라고 하겠습니다 음 당연히 이제 시트 메탈이니까 여기 제너레이티브 시트 메탈 디자인 여기로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하셔야 되는 작업은 이 시트 메탈 파라미터를 지정하는 겁니다 일단, 두께는 우리가 1.6t 였죠. 그리고, b 드레이 r a 사로 주겠습니다. 4라는 치수를 정확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4든 2든 상관이 없습니다. 됐죠? 음, 그리고 끝에, b 드 n d a l l o w k v e 값을, 요 수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다 지워버리고요. 저는 1로 주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하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 파일은, 예, 시트메탈 파일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자, 스케치. 자, 코들어오죠 똑같습니다. 홀을 하나 그리죠. 이렇게요. 아, 지수가 자동으로 들어온 거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4, 245.20. 그리고, 어, 보조선을좀 그릴까요? 프로파일 가지고 그리죠, 그냥. 원점 이렇게 해요 됐죠 자그 다음에 여기 치수 있죠 요 각도를 주겠습니다 어 수식관계 그어야 되니까요 마우스 오른쪽 포뮬라 아니요 어 가로 여시고요 199.6 곱하기 360도입니다 나누기 2 곱하기 파이 상수값입니다 3.1415 그 다음에 245.2 하시고요 요거는 각도니까 카티아는 단위를 꼭 연, 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1디그리 요렇게요 오케이 오케이 하면 되겠습니다 자 파이 나오죠 요거 가지고 이제 익스트루드 아, 요거면 되고 있고요뭐 뒤쪽으로 빼죠 여기가 전체가 39.7이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카티아가 지고 실제 해보시다 보면 여기가 잘 안됩니다 여기가 그래서 저는 고 설명하기 위해서 한 50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그 정도로요 됐죠 중간이구요. 위쪽 아래쪽으로 주죠. 됐죠. 뭐더이상뭐할거 없습니다. 오케이 하시면 되겠구요. 자요 상태에서 측정을 한번 해보시면 여기 이제 199.6 이 되는 겁니다. 스케치는 어디 있죠? 여기 어,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시구요. 이걸 이제 펼쳐야겠죠. 근데 펼치는데 이게 그냥 밴딩이 들어가 있는 형상이 아니라서 카티아는 이게 요금보가될요 밴딩 해보시면 요세 번째 거 있죠? 요게 이제 펼치는 건데 언폴드 입니다요 기준면이 인식이 안 됩니다 요거. 요 면이 잡히지가 않죠 모서리도 안 잡힙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밴딩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렇죠? 요거 누르셔 가지고 요 모서리 찍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안으로 들어오면 곤란하겠죠. <웃음> 높이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잘라낼 거니까. 근데 요 부분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클리어런스로 하셔가지고 모너로, 그렇죠? 한쪽만 하면 되니까 요거를 사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제 알감 아셨죠? 예. 그 부분을 좀 유념하셔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케이 하시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 펼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존 면은 얘고요 실제 우리가 펼치고자 하는 것은 요 부분만 펼치면 되겠죠 요 밴딩을 그냥 놔두고요 그러니까 언폴딩할 부분에다가 여기 면을 찍어 주면 됩니다 자프리비 하면 여기만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오케이 약간 편법을 산 겁니다 자그 다음에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일단 여면 잡고요 음. 사각형 가지고 여기를 먼저 자르죠 요 치수가 지금 114.1이 되고요 있죠 요 치수 있죠 여기 12.9입니다 일단 이거 가지고요 먼저 컷 하겠습니다 그렇죠? 컷은 음어있죠어디있죠 어디, 있죠? 어디, 있죠? 어디 숨어 있나요 예, 요거 컷 됐죠? 넥스트까지 시크에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 아 시크하면 안 되나요? 예. 요거 체크하죠? 오케이 이렇게요 자그 다음에 뒷부분도 한번 잘라볼까요? 여기 부분도 먼저 잘라보죠 가지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호리존탈이 값이 지금 39.7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얼마냐 하면 39.7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음, 똑같이 컷 하죠. 컷 이거 체크하고요. 섞인상에 스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됐죠. 자, 한번더 자를까요? 한 컵을 자르니까 잘안 잘려 가지고 각각 자르는 것 뿐입니다 한번 여러 번 테스트해 보시죠 자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자르는 건데 문제는 요 치수입니다 요 치수가 아까 전체가 50이었죠 그러니까 뭐계산한다 그러면 이걸 지워버리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9.7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 딱 끄트머리에 이렇게 뾰족한 부분에 여기 끝이 걸리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게 컷하면 잘 안됩니다. 이거 어, 잘리네요. 근데 이 컷까지는 좋은데 이, 이 상태에서요. 한번 다시 원래대로 접어 볼게요. 그래가지고 기준을 얘 잡고요. 그 다음에 접을 부분을 원래 상태로 접을 부분은 이 부분이죠. 프리뷰 하시면 이렇게 이상이안 접혀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칠수 있죠. 39.7이니까요. 옆에서 살짝 크게, 뭐 0.01이라도 더 크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가 살짝은 이제 뾰족한 부분이 아니라 살짝은 확대해보면 이렇게 약간 평면 형태가 있겠죠. 요런 감수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요 면, 오케이 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밴딩이 되는 거를 스케치. 확인해 볼까요 잘 되고 있죠 자 일단은 컷 여기까지 놔두고요 여기 define 한 다음에 구멍 먼저 뚫죠 홀 구멍이요 홀도 약간 얘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자홀 그렇죠? 하는데요 여 면에다가 일단 여기 지금 타입이 카운트 선컨 타입이죠 그래서 뭐정상은되면 앵글하고 지름 이지 않습니까 지름과 각도인데 90에 여기가 9.6 이었죠 이게 잘안 맞습니다 혹시나 이쪽에 문제가 있나 싶어 가지고 여기 1.6 이었고요 그리고 어터탈뎁스 베리 보다 뭐 이게 이게 조금 그래요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는 좀 다른 타입을 했습니다 뎁스 하고 앵글로 해 볼게요 탭스. 1.6, 깊이 90도. 1.6에 90도입니다. 여기가 1.6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 지름을 1.6으로 주시면 되겠고, 깊이는 1.6으로 또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제가 제대로 하고 있나요? 지금. 덱스가, 덱스를 했나? 덱스하고 지름을 했나요? 이거 같은데요. 음... 아참 지름이 지금 6.1이죠. 6.1 이렇게요. 됐죠? 오케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더블 클리어 들어오셔가지고 요거 당연히 변경을 해야겠죠. 요거랑 요 끝에 여기랑 버티컬 요게 53.1 입니다 됐죠 카테가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프로그램 보다 음 13.4 입니다 됐죠 그리고 카테는 홀을 한꺼번에 두개 동시에 뚫을 순 없죠 그래서 한번더 뚫어 줘야 됩니다 똑같은 옵션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오케이 그리고 스케치, 더블 클리어하 들어오셔가지고, 13.4죠. 그러니까 요 모서리하고, 이렇게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접으면 되겠죠 베이스는 얘를 잡고요 음. 폴더 알면 이메인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근데 구멍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다시 원래대로 가버리죠 어, 하나는 지우죠 이게 하나 어떻습니까 이게 카운트 싱크가 사라져요 네, 그것도 참 그래요 워커로 하고 잘 보이죠 하면 또 이렇게 사라집니다 아좀 그래요 음. 거 오를 일반 타입으로 하고 챔버 처리하면 될까요 챔버 처리하기도 좀 그렇죠 이런 부분들 음뭐 전개도 상에만 정확히 보인다 그러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 눌러보면 이렇게 보인다 고 그러면 전개도 상에만 보이고 밴딩하면 실제로 뭐 카운트 승가 그대로 보일 거니까요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시고 다시 한번 등각 보기로 할까요 음. 아참 x방향이네요 저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윗부분을 날려야 겠죠 자꾸 들어오셔 가지고 대충 뭐, 뭐 대충 하나 그릴까요 아이고. 그리고요 그리고 요선하고 요선 하고는 예, 일치구속을 주겠습니다 요렇게요 빠이나오죠얘 가지고 예. 그냥 돌출컷 스킨이 안맞네요 자, 그래가지고 요거는 해제하시고 어 프리뷰 해볼까요 이렇게 됐죠 탑으로 하면 탑으로 해도 되고 바텀으로 해도 되죠 문제는 요걸 꼭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스킨 상에 면상에 있는 스케치가 아니니까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측정을 한번 해보시면 요 길이는 음 나오죠 전개를 한번 시켜볼까요 정했을 때의 길도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셔가지고, 요것도 한번 저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카티아 어, 버전 5-6의 R19 버전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뭐, 그 상위 버전이라면 읽힐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읽힐 수 있습니다. 스텝 파일로도 저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음, 스텝 파일요. 됐죠? 자, 여기까지.